이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 정령들 중에서도 특히나 엔간에선 죽을 일이 없는 불사의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지 구원자님, 구원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죽음꼴에 구원자님이 꼭 동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정령들끼리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죽음 꿀은 무척 위험한 곳입니다. 심지어 구원자님은 부활하실 수도 없는 몸. 유리아님과 함께 아키나인성에서 대기하시는 건 어떠신가요? 하루 동안 생각해보세요. 불안해하고 있군. 고작 그 정도의 각오로 정령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야? 린지는 수많은 정령들 중 하나일 뿐이야. 최고의 정령도 유일한 정령도 아니지. 순수해. 그 순수함이 널 구원자로 만든 거겠지만… 물론… 구원자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 저희 정령들의 전투력 차이는 무척 유의미한 수준이죠 제가 구원자님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고민 따윈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… 구원자님,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두고 갈게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저는 받아들일게요 목적지 도착! 이곳인가요? 죽은 꿀... 딱 봐도 그렇게 생겼네 흥. 기다려, 린지! 오랜만이구만, 하나도 안 변했어. 구원자님,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.